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어,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 여호와께서 어, 그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이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아,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은 구약에서부터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어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아 아브라함은 어이 지나가는 이 나그네 손님에 대하여서 어 이렇게 정중하고 어 그리고 어온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예요. 고령이죠. 그리고 어 318명의 그족그그어가솔들을 두고 있는 족장이에요. 그런데 이 족장이 몸을 굽혀 정중하게 나그네들을 대하는 이 모습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죠.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를 죽음의 나이에 99세 때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와 어,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거였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처음 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나그네를 정중하게 영접하고 대하는 태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런 가운데에서 어, 이렇게 하나님을 부지중에 섬기게 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여기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제발 나로하여금 당신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죠 4절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나로하여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이제 씻으시고 당신들은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이 이 섬김의 방향이 무엇이었는지가 한마디로 어,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발을 씻으시고 어, 나무 아래서 쉬세요. 그리고 내가 떡을 준비해오겠습니다.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음, 이 대접을 받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고 상쾌하게 하려는 방향이었다.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섬김의 방향성입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세스아가 어느 정도 불량이냐면 사무엘상 음, 25장에 가 보면 음, 그 나발이 그, 그 아, 아,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불량하게 예, 대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예, 그 칼을 찬 400명이 예, 나, 나발을 향해 내려와요. 나발과 또 나발 그 가족의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다윗이 분개하면서 내려오는데 이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리면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때 준비한 것들이 어떡 200덩이 그리고 볶은 곡식 그 다섯 쓰아 그리고 양 다섯 마리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먹는 분량으로 볶은 곡식 다섯 쓰아니까. 지금 세스하는 적어도 200명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분량이구나 이렇게 짐작해보면 돼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에, 손이 굉장히 크네요. 그 에,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어, 요리하게 하고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섬에 아, 그들이 이것을 그 손님들이 이걸 먹는 동안에 그 아브라함은 그들 곁에서 서서 그 웨이터처럼 서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첫 번째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이었구나 언약 백성의 삶이 이렇거였구나 중요한 것은 핵심은. 하나님은 이 모습을 아브라함의 이런 섬김의 방향과 섬김의 모습을 언약 백성의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접하면서 아브라함이 아 아브라함 이렇게 섬겼네가 아니라 할례를 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은 마땅히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낙은의 대접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손님 대접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로써 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내 마음에 에, 표현이 형제를 나그네를 대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어, 된 거예요 모르겠다 이거죠 히브리서 13장 우리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이이 이, 이 일은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그대로 담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천사.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이들을 대접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걸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형제 사랑과 이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이 같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뭐였어요? 나그네 대접이었죠. 그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 형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가 었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가 뭐였어요? 예,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였어요 이게 언약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었던 거잖아요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고 그렇게 표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된 거예요 형제란 에, 에,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을 에, 영접한 에, 나그네들을 말합니다. 어? 형제를 사랑하기를 에? 계속하고 나그 손님들 이게 나그네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때 말하는 형제는 나그네로 찾아오신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했지만 그 중에 천사 그 중에 하나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어,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나그네들 이들이 형제입니다 그 형제들이 이 땅에서는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로 사는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천국 본향을 가는 나그네들이 누구라고요? 예 믿음으로 사는 자들, 형제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 성도를 나그네들이다라고 아예 여러 차례 설명을 합니다. 나그네들이다. 천국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들이 바로 천국 형제인 거예요. 그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인 그 우리 나그네들은 누구를 대접해야 하는 것인가. 누구를 정말 섬겨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홈리스가 아닙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형제. 그럼 홈리스는 뭐 쳐다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어, 알아야 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 대접해야 되는 에, 것이 조, 주체가 무엇인지를 존재가 누구인지를 그거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홈리스가 아니라 또 어, 형편이 필요한 그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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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인 줄 알고서 사랑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보이는 바그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경은 그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은 형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형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 형제 그 형제가 어, 누구냐 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분이 사랑해야 될 존재가 그 형제예요 그 형제가 누구냐 어, 요한에서 4장 15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시인하는 사람.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그, 그 형제입니다. 그 형제. 내가 나그네로서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백성의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내가 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보이는 바그 형제가 누구예요? 홈리스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그 예수님이 그의 아내 하나님으로 거하는 자, 내 형제고 그 형제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등한시하고 그 형제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면서 홈니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낼수 있는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누군가를 섬기는 거 성경은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하게 우리 안에 확인받아야 될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그 형제에 대한 나의 섬김, 나의 대접 이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형제를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할까요? 이뻐 보여서? 아니, 이뻐 보이지 않죠. 사랑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에,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 사랑해야지 그러, 그, 그런 그런 거 걸까요? 그 형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예요. 우리가 정말로 섬긴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고령의 나이에 318명의 족장을 족장인데 정말로 이렇게 겸손하게 서서 서브까지 하면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다시 이 사람들이 신세 갚을 거라는 기대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 성경은 왜 이것을 언약 백성의 삶에 할례받은 자의 첫 모습으로 왜 우리한테 이것을 보여내는가 우리, 우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앞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어 왜 그들이 이뻐 보여서 그들이 그들에게서 뭔가 대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 칼빈이 말한 것처럼 아, 이세 이 사람들은 참 범, 범상치 않구나 어? 참 다르구나 이들이 나와 같은 어떤 그 영적인 그 인식 영적인 것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에 끌림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베품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 저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다 맘에 안 들어 아 어떻게 한 교회 안에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그냥 생각이 저렇게 다를까 답이기 응? 싫어 보이고 다 맘에 근데딱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거 저도 나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저도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외에는 다 틀려. 그런데 여기 이한 가지에 우리의 온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온 마음과 애정과 사랑을 다 쏟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한 가지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 형제. 그 형제.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이 형제를, 그 형제를 영접하고 사랑하는 게 이게 쉽지 않고 어려우니까 하는 게 뭐예요? 홈리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준 우리 안에 이렇게 모아놓은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이곳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홈리스 사랑이 돼야 돼요 이것 거부하고 외면하고 내가 저 사람은 아 그래 저사람 그래서 예배는 한번 하는 게 좋아요. 난저 사람 일부오지. 난 그러면 이부 예배 갈래. 이부. 난저 사람 나는 아우 난 삼부로 갈래. 피해 다녀. 어, 어, 어디서 이제 바깥에서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알다 보니까 같은 교회 다녀. 1 0 년을 같은 교회 다녔어. 그런데 예배 때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어. 불수가 다르니까 싸울 일도 없고 피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데 이로 인하여서 내가 내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것 언약 백성으로 요구받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거를 등한시하고 아, 난 이건 모르,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어, 하나님을 아르니까 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 별로 난 이익이 없어도 그래도 내 마음에 상처가 없는 저 사람 사랑할래 그거 잘못이라고요 그거 성경은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요구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왜그 진리 안에서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는가 왜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다만 우리의 그 신앙의 덕목이거나 교회의 덕목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음 6장을 가보죠. 6장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어, 이 말씀을 보면 어, 아 그래 구제는 비밀스럽게 하는 거야 남들 모르게 하면 게 진짜 구제지 오른손이 하는 거 그래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야 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알게 하면 하놓고도 이거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여간 모르게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오른손이 한걸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같은 건데 어떻게 몰라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할까요? 아무튼 어떻게든지 모르게 비밀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구제는. 그,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에, 우리 번역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있지만요. 어, 원어에는 손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왼편 이렇게 보아야 돼요 오른편 왼편 너는 구제할 때 오른편이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하여 너는 은밀하게 하라 이, 이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의 의미가 뭐죠 오른 오른 오른 영어로 right 오른의 의미가 뭐예요 Righteousness예요. 옳은 바른 의 맞은 이런 Righteousness가 옳은의 의미입니다. 의미 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그,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자 왼편 오른편 오른편에 계시다고 하죠. 뭐, 아니 그 영원한 고, 곳에 그 어떤 편제된 분이 어떻게 굳이 뭐 오른 왼편 있고 오른편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오른을 말할 때는 Righteousness에요. 오른, 바른 그 뜻을 말합니다. 그럼 왼편의 의미는 뭘까요? 랩사이드? <웃음> 그게 아니겠죠. 왼편의 의미는 long입니다. 잘못 에, 그런 편을 말해요. 성경은 왼쪽을 얘기할 때는 에, 잘못이다. 그런 틀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라 의미는 몰래 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아는 것으로 구제해 그 뜻이에요 왼쪽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모르는 것으로 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아는 그거 그래 그것으로 해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래, 그거 몰라. 왼편이 알수 없는 그거. 오른편 너희 알지? 그래, 그것 갖고 해.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밀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공개된 비밀, 은밀하게 하라. 공개된 비밀을 아는 자답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의와 발언과 진리와 이 옳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공개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게 뭐예요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죠 이 공개된 사실 그러나 그게 비밀이죠 아는 자에게만 들려오잖아요 십자가를 누구나 보지만 저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고 저 십자가가 영원한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게 나를 안착시켜주는 생명의 십자가라는 것을 보지만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죠. 공개된 비밀이죠.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오른편에 있는 쪽에서 알게 된그 진리, 그 진리를 아는 자답게 그거 가지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봐도 모르죠. 저들이 알지 못하는 거. 그러나 너가 알고 있는 그 진리 그것 가지고 하라는 말이. 정말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진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나그네 대접, 형제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그 진리, 그 예수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인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저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저 허물이 내 허물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예수 가지고 있는 그 진리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이게 은밀한 거예요 이게 공개된 비밀인 것입니다 어떻게 에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는 말마다 내 가슴을 후벼파는데 하는 것, 걷는 것도 비기 싫고, 입고 오는 것도, 오는 것도 비기 싫고, 다 비기 싫은데, 어떻게 온 마음을 내 생명을 다하여 그를 덮어주고 사랑해 줄수 있냐는 거예요. 예, 오른편에 있는 거, 너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해, 십자가의 그 은밀한, 그 공개된 비밀을 네가 알고 있어. 그럼 그것 갖고 해. 이걸 모르고 있는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래. 뒷담화 하는 거죠. 그래. 나도 싫어. 아우, 저, 그냥 맨날 그, 그냥 옷이 없나? 아니, 맨날 옷만 바꿔 입네? 맨날 왜 저렇게, 저, 저렇게 말하지? 같이 이렇게 뒷담화하고 같은 말.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은 그 사랑 못하죠. 그러나 그래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정말 싫어 같이 있는 것도 싫어 저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그 예수 사랑이 대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있, 이, 있는 그것이 있, 나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게 만든다면 그게 진짜 형제 사랑이고 나그네 대접이라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손 들고 찬양하고 팔짝팔짝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잡으시냐고요 똑같이 예수가 필요하고 똑같이 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예수 사랑 안에서 모여든 허물 많은 죄인인 자들끼리 예수 때문에 안아주고 덮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보다듬어주고 받아주고 껴안아주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낙은애들의 형제 사랑은요. 절대 교회 덕목이 아니에요. 이건 심판의 덕목입니다. 교회 안에 믿는 자로서 같은 한 형제로 있는데 내가 어, 내가 그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는 나의 어떤 도덕성 윤리성 또 내지는 나의 믿음의 어떤 성숙성 가지고 따지는 덕목이 아니라 그건 심판의 차원이에요 내가, 어, 내가 진리를 가지고 어, 그를 대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덕목의 싸움이 아닌 영생과 영벌을 가루는 심판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31절. 인자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른편과 왼편을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 예,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 양들로 얘기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두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공개된 비밀을 은밀하게 이 은밀하게 온 이것을 발견한 자들이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죠. 이 십자가를 만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 손님 대접, 형제 사랑. 이거 예수 그 임금이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를 네? 내 형제를 그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무시받을 수 있는 자, 소자,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습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진리로 갖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목적하여 예수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옥에 같은 것 찾아보고 헐벗고 굶주린 것을 가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고 하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를 섬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나그네 대접을 한 겁니다 알고 한게 아니에요 알고 한게 아닌데 성경은 그중에 천사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러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했는데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한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 무시할 수 있는 자지히 작은 자 업수이 여길 수 있는 자 가벼이 짓밟을 수 있는 자눈 아래로 내리깔을 수 있는 자 그런 자에게 내 형제 중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 안에 무시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예요. 주님께. 이것이, 이것이 교회 덕목인가요? 확인해 볼까요? 좀더 확인해 봅시다. 41절 가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근에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행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니 46절 함께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이게 교회 덕목인가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의 덕목이죠 영생과 영벌이 갈려지는 문제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형제 사랑을 교회 덕목 차원에서 나의 신앙의 성숙의 차원에서 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아,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대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성경은 뭐로 보는 거예요? 네. 오른편 진리를 알고 있는 진리로 오신 나그네로 오신 그 예수를 진리로 영접한 자가 교회 안에 같은 진리를 영접한 그 형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사랑과 어떤 대접을 하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얻었는데 왜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있을까요? 뭐를 대체 만들기 위해서? 예,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무조건적 그 사랑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상세로부터 양과 염소를 나누셨죠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무조건적인 포용인가요 하나님은 가늠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사랑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나도 너를 정지해야 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이 그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교리적 사랑이구나 교리적 사랑이 기독교 사랑 아닙니다 진리의 사랑이어야 돼요 진리의 사랑과 교리의 사랑은 달라요 교리는 맞고 틀리냐의 싸움을 합니다 진리는 요 여기에 생명을 아는 자로서 생명, 살리는 싸움을 합니다 맞으면 그 맞은 것을 가지고 생명을 불어내주고 생명을 잊게 만드는 것이 진리의 사랑이에요 맞은 것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를 에, 몰아, 몰아세우고 그리고 결국 상대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이 교리 싸움은 그건 기독교 사랑 아닙니다. 공개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붙들려서 하는 사랑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하여 내가 기다려주고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하여 어. 받아주고 그냥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돕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를 살려내는 일을 행하면서 받아주는 거죠. 이 싸움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아 틀려 먹었어. 뭐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치리를 권징을 잘못 이해하면 아 에덴 개혁 장로교회는 권징한데. 권징하면 무조건 그냥 너 틀렸어. 어, 예배 자꾸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이게 권징 아니에요. 커렉이 아니라 리스토어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우리 몸에 한쪽 팔이 부러지면 이 부러진 팔을 가지고 잘라내버려서 나머지를 그냥 안 불편하게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이것이 회복될 때까지 온 몸이 같이 아파하는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회복시켜가는 일을 머리가 기부세에서 머리에 감아서 그것을 버텨내 주는 시간 이 한쪽 편이 한그 불편을 서로가 감수해가는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 싸움을 이걸 왜 하죠? 안 보면 그만인데 내 몸이잖아요 내 형제잖아요. 예수를 같이 가졌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있을 자들이잖아요. 여기서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외면하고 이 싸움은 외면하고 그리고 이 싸움 바깥에서 그냥 겉으로만 보여 내기 는 쉬운 홈니스 사랑을 해버린다면 하나님한테 혼나죠.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벌어져야 되는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맘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 정상이에요. 다 맘에 들면 여기가 뭐 그러면 저기게. 맘에 안, 안 드는데 본인도 다른 사람이 볼때 본인도 맘에 안 들어요. 근데 왜 그런데 여기가 천국이죠 예 언약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서로가 예수님 때문에 서로에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구나 저도 예수님 아니면 정말 힘들었겠다 저 승질머리 가지고 저거 가지고 어떻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붙들려서 저렇게 찔찔거리고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내 은혜나 저 은혜나 같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사랑하고 근데 이게 교회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 덕목이에요 영생과 영벌의 문제 이 싸움을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만 이걸 하는 거예요 진리, 오, 오른편에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은밀하게 공개된 비밀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극기, 내용재중에 지극기 작은 자 그냥 대접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은 문제고 결국은 영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양들은 알고 염소들은 모르는 것 그걸로 하는 사랑 그게 진리의 사랑입니다 양들만 아는 사랑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때문에 내 형제에 대하여 그 안에 있는 그 예수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4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천사 중에 그 사람 모습으로 온 몰랐죠.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손 나그네 대접을 한 것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된 것처럼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만 보고 무시해도 될 자를 사랑한 것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한 게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가장 존귀 여기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고잘 것 없어 보이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해 보이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1차적인 첫 번째 나타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아 이거 무시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기독교 공동체 생활 안에서 이것 내가 정말로 돌아보면서 신앙해야 되는 거구나 양될만 하는 사랑이고 예수님이 진리가 된 나그네들의 사랑이구나 이게 나그네들의 형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배우고 행하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할례를 행하고 언약 백성의 첫 번째 삶의 모습으로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게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알게 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믿음이 같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내 형제를 낙은에 대접함으로 부지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늘 날마다 영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이 에덴개혁 장로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니 천국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천국의 교회가 이곳에서 실현되고 나타나지는 나한 사람의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모든 성도들의 똑같은 천국의 모습으로 그려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아는 자로 진리를 가진 자로 가진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사랑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